시간은 제네시스 D8 플러그, 점화 코일 교환입니다 항상 4기통에 보통 차량이라면 15분 서지탱크를 탈거하는 6기통인 경우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은 작업이지만 제네시스는 유난히 많이 까다롭고 소요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점화 플러그와 코일을 비롯해 흡기 매니폴드와 스로틀바디 실링도 준비했습니다 서지탱크 탈거가 필요한 연어 V6 엔진의 보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줍니다. 엔진 커버 및 엔진 룸 커버를 탈거하고요. 카울 탑 커버를 탈거하기 위해 와이퍼를 분리시켜줍니다. 탈거 전 마킹을 해주고요. 격벽 및 카울과 맞물리는 파티션을 탈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울 탑 커버를 탈거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바를 탈거합니다. 에어 클리너 어셈블리를 탈거하고요. 격벽을 탈거합니다. 서지탱크와 연결된 커넥터 및 호스는 탈거 전 마킹을 통해 구분시켜줍니다. ETC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냉각수 라인을 탈거하지 않기 위해 ETC 모듈을 서지탱크로부터 분리시켜줍니다. 와이어링 프로텍터를 비롯해 서지탱크 고정 브라켓 고정 볼트를 탈거합니다. 서지탱크 고정볼트를 풀어 주고요 서지탱크를 탈거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점화 플러그 및 점화 코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점화 코일 탈거 전커넥터에 마킹을 해 구분시켜줍니다 점화 코일을 탈거합니다 특수공구를 이용해 점화 플러그를 탈거하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맞은편도 작업을 진행합니다 좌측은 신품, 우측은 구품의 모습입니다. 구품의 경우 교체 식기가 약간 지났다는 것을 제외하면 상태는 양호하며 여섯 개 모두 균등한 상태를 보입니다. 전극의 마모는 상당부 진행된 상태고 카본 찌꺼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신품을 장착 후 토크 체결합니다. 헵기 매니폴더 실링을 교체합니다. ETC 모듈 실링도 교체하고요. 서지탱크를 장착합니다 서지탱크 토크체결은 두 번에 나눠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이죠 지침서에 명시된 토크 및 순서에 맞게 체결합니다 ETC 모듈 역시 토크체결합니다 서지탱크 고정 브라켓 볼트도 토크체결하고요 스트럭바 고정 볼트도 토크렌치를 이용해 토크체결해줍니다 와이퍼 고정 볼트까지 두꺼 체결하면 모든 하드웨어 작업은 종료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 후 수동을 걸어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계기판에 표출되는 경고등도 없으며 진단기를 이용한 DTC 결과도 깨끗하네요. 교체된 점화 플러그 및 점화 코일, 그리고 흡기 매니폴드와 ETC 모듈 실내의 모습입니다. 플러그 및단면 영상